This, I think it's around the what's that called? It's around ah, uh, there's a street a Ch Chinatown. Terim ne? Terim, 마자요. t e r i m 근조개 있어. Is no jam, <laughs> no jam 반 마자요. 진짜 맛 없어요. o r a n g 의 학생 or r a n 의 gangster. 이거 좋아요. 생각해, 이거 더 맛있어요. 아, 이거. 이거, 엄마, 진짜, 좋아요오 마이 갓 와, 진짜, 뱃. 아니, 뭐지? 아니, 이지 아니, 뭐지? 아요 뭐지? 아니, 뭐지? 아니, 뭐지? 아니, 아니, k 아, 뭐지? 아, 뭐 아, 뭐 아, 아, 뭐 아, 뭐 아, Oh, I want to eat it again. I want to eat it again. I w n t o e a i a i n i t in h cold r n t c o d w e r I'm g n to a t t h o l d water. Hot dog vs. cold water. Hot dog is r e l l y g o o s Hot dog. So, so really it's really i o o d s i so really? So, so r e a y This? What? 와, 또, 이겠다 이렇게. 이거. s so uh -huh. i c l e forever. 아 a s h i 이거, 마스 이거, 마스거마스마스 아, 거 이거, 거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s a 드 a d d 생각해! perfect match 왜냐하면 sweet and sour it's good match 안 좋아요 음. 음. 음. 음. s y 와 이거 진짜 좋아요 맛있겠다 고구독 먹 먹대김 키여 u 어 m e n 진짜 미쳤어요 오, 진짜 이거. 빈. 이거. 네, u I used t h used cup to drink. 네, 이거 하고 이거 elbow 네 elbow e l b 소라 먹는 유리. 호떡 하고 싶고. 호떡. <웃음> <헛떡을. 웃음> 그래도 너무 좋아요. 친절한 유리 vs 이거 나쁜 여자 유리. 다들 고 럭키스스스 인어스. 이거 나쁜 여자 느낌. 진짜 미쳤어요 이거. 이거 하그닥 하고 먹는 유리 미안해 미치 이거 볼. 보... 리네 <웃음> 이거. <웃음> Ah, this one. Ah, <laughs> Blueberry m o k n i Yuri. First one. Ah, Suzu m a s h i n i Yuri. Second. Sengaki take Chonin i g o I p i c k this. Oh, i g o This is number three, really? No.